다음으로 가 s h you a safe and comfortable. I wish y o 고 a safe and comfortable. I wish you a safe and c o m 가 o r t a b l e I wish y o 건물을 a f 많이 n d comfortable. I 이 i s h you a safe and 이 o m f 이게 그 약간 미디 밴 같은 거 작은 버스를 타면 건물은 안 왔는데, 큰 버스를 타면 건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밤은 거의 잠자리는 들른 것 같습니다. 10시간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이빙을 하러 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드디어 드디어 고프로를 캐시봅니다 해 오로지 다이빙을 위해서 고프로를 산 거기 때문에 이 레드 필터도 같이 껴줄게요 수심에파랗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정돼서 지금. 그러면 5년만에 다합에서 하는 다이빙 가보실까요? 확실히, 지중해랑 아인스키나랑 달라. 너무 음, 예뻐. 진짜 답이 많이 바뀐 게, 이런 가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도로도 깔고 있고, 공사 중인 순간 보이시죠? 여기가 살짝 그 탑의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리가 정겹습니다. 제가 오픈워터랑 어드밴스 자격증을 땄던 5년 전의 에아 시댁같은 오르카 저렇게 오르카에서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걸어 들어가서 라이트하우스에서 다이빙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바다지만 또 고개만 박으면 물고기와 산호들이 바글바글 하합니다또 답은 바다만 예쁜게 아니에요 신화에산나 완전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산이 있는데 멋들어지답니다 어떡해 너무 신나 너무 설레. 이번에 인성이가 여기서 다이빙 코스를 밟고 있어가지고 저도 여기서 펀다이빙 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호텔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네요.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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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laughs> you. 5년 전 다합에 왔었을 때 먹었던 게스트 하우스인데 <웃음> 양념치킨을 먹으러 왔어요. 와 냄새 가 너무 좋아. <웃음> 잘 먹겠습니다. 이 얼마 만에 양념치킨이냐며. 뭔가 너무 더웠다. 와 역시 놀놀이야. 이거 한라 we'll start moving here okay we have first pinnacle here in five meters but we'll not go for five meters now just we'll go we'll continue moving more deeper and we'll go for second pinnacle this pinnacle in 15 meters No. 주세요, 주세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한국특징요시드시 감자 구워먹으려고 토요일이랑 감자 샀어요 그치 다이빙하는 사람들이랑 택시 쉐어 해가지고 배두윈 카페 가려고 예약해놨거든요 저녁 먹고 한 10분 정도 달려가지고 배두윈 카페로 갈 거예요 어근 진짜 맛있겠다 워다플레 뭐, 구워 그래, 먹으면 하늘 되게 멋있지 않아? 갈라베아 맞춰 입고 갈라베아 아, 맞습니다. 마쳐 입 음~~ 해산물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위생이 좋은 거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로 가는데 맛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땡큐 여기서 해산물을 골라가지고 뭘 먹을지 생선을 할게 보라 마람스 있습니다 엄 눈... 미안 그렇파 하나. 해 먹고 표 한번 먹어. 수그 이거 먹었나? 먹었어. 먹어봐. 갈지. 그러니 한번 은 없는데. 느낌, 느낌. <웃음> 어디까지 불이 살아 있어? 아, 그래요? 안에 불이 있었어요? 아 이걸 싹건드면은 살짝 그 가스에 넣어도 될것 같은데. 꺼낼 때 힘들 것 같아 진짜 현진인 같아 아랍한번 <웃음> 해주세요 <웃음> 와, 알라이쿠살람 알라이쿠살데 <웃음> 응. 네, 네, 우리 이제 감자 파... <웃음> 너무 더한 바퀴 돌아 이렇게 알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웃음> <에이, 너무> 나말잘지 <나은데? 웃음> 응. 약간 전기구이 통닭스 <웃음> <웃음> 어, 너무 더 <더워. 웃음> <웃음> <웃음> 저 <웃음> 오늘 아침으로 블루베리 바닐라 프레첼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은 드디어 블루홀로 다이빙을 갑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비석이에요 돌아가신 다이버분들의 비석 거의 다 프리다이버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업 시설이 되게 많고 지금 스노크릴 사람들이며 다이버들이며 매우 많습니다 드디어 블로그를 다시 오는구만요 지금 물 색깔 차이 보이세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땅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육개장 해놨겠습니다 서다포 카이로 가는 고 버스를 타기 전에 박스밀이라는 곳에 마지막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d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get b y i n 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